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호입니다. 네, 여러분, 어, 오늘은 태호의 꼬마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저도 꼬마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봐요. 그래서 어떻게 과연 완성되었을지 한번 오늘 어, 진짜 리얼로 한번 리액션을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께 <웃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오 풀장! 이거 손 뭐야 이거? <웃음> 어 지금 되게 따분해, 지금. 무료해. 귀엽네요 아주. 음 뭔가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애, 뭔가 SNS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이게 뭐지 이런 표정인데? 본인 음. 키보다 더 크게 올렸네 한170한이 정도. 저, 저 풍선이 터질까 봐 사실 저 조마조마했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선생님 입만해가지고. 오 예쁘다. 오 색감 진짜 예쁘다. 오오 오. 퍼포먼스 씬 되게 예쁘다. 끼브리죠 여기서 윙크를 또. 어. 오, 분홍 그백신 되게 예쁘다. 아또 누군가 전화하죠? 저한테 전화요. 해 네. 누구세요? 오 예빈이. 어, 표정이 아주 살아있어요 아 어? 뭐지? 예근이가 처음에 좀 떨다가 나중에 풀리니까 아주 표정이 엄청 다양했어요 저 풍선이 고민이에요 고민 아 귀엽네요 뭔가 소년소녀 같다 아우 저희 밴드 친구들 저희 밴드 친구들이 처음에 너무 이거 어색하다가 막웅재가 신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이래가지고 사실 다들 신나게 막 이제 좀 몸이 풀리더니 나중에는 막 난리 나더라고요. 오 대박. 그쵸 레드 카펫을 걸어가죠. 이제 이 레드 카 카펫을 밟고 지나가서 저 문을 나가면 내가 꿈꾸던 세상이 오.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나이이 이 신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 컷. 우와. 아역시 우리 이 댄서들이 너무 열심히 쳐줘 가지고 또 안무컷도 잘 나왔네요. 아우! 예근이 아주 짱이다. 오! 핏대 보이세요 여기? <웃음> 와!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근이와 저와 그 밴드 친구들의 그 표정을 보시면 이 꼬마에서의 느껴지는 그 뭔가 행복감 그리고 뭔가 희망 위로, 뭔가 즐거움 기쁨이 다 뭔가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그그 그 기분이 이 표정에 다 드러나네요. 어 너무 좋은데요? 꼬마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더 색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뭔가 역동적이어서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뮤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보면서 잠깐 좀 주요 장면들 한번 꼬, 꼽아보자면. 일단 이거, 지금 첫첫 시작에 이손 이거 뭐죠, 이거? <웃음> 그리고 제가 제가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저저 저 그, 지금 그, 그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를 제가 목이 말랐는지 계속 뭐, 마셔가지고 한 리필을 한 여섯 번을 했나? 그리고 <웃음> 사실 뭔가 이게 첫신이었거든요이 뮤비 첫신 몸이 안 풀린 거예요, 얼굴이랑. 근데 막... 비는 오고 있는데, 뭔가 이게 좀 풋풋하고, 뭔가 되게 연기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와, 진짜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이 풍선, 이 풍선 컷 있잖아요. 이 모자, 파란 모자. 이 컷이 제가 보기에는 이 꼬마, 어, 뮤비 중에 가장 귀여운 모습을 담은 뭔가, 꼬마 테오를 나타내는 그런 씬인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이 모습을 보니까 롤리팝 때가 생각나요. 센스 있죠? 0527. 사실 티저에서는, 어, 어, 이게 손만 나와가지고 예근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손이 되게, 어, 태호 손이 되게 여자손 같다 그랬는데, 사실 예근이 손이었습니다. <웃음> 많은 분들이 제 손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누구세요? 아우, 저는 예근이 이 시작, 이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여기서 이제 막뛰어놀는거 나올 거거든요? 아마? 아까 보니까 근데 이 침대에서 뛰어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막 신나게 뛰어들었는데 너무 신해가지고저 진짜 앞으로 자빠질 뻔했잖아요. 침대에서 뛰어노는 것도 이제 힘들 때, 힘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숙트차를 슈트, 되게 좋아하시던데 뭔가 남한 때그 힙고의 그 힙합 꼬맹이의 그 모습을 다시 볼수 있는 예 yeah. 뭔가 이 마지막 이 신들이 너무 뭔가 신나고 행복해 보이는 느낌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밴드 신 yeah. <웃음> 뒤에 뒤에 밴드 친구들 보면은 얼굴 막 지금 난리 왔어요아 <웃음> 우리 댄서들 멋있다. 여기도 너무 좋아요, 여기. 여기 아우 스캔 아주 죽이죠. 어 여기 필때 이게 아직 포인트예요. 뭔가 이 꽃가루가 너무 예쁘게 잘 잡혀 있다, 이렇게 와아이 마지막 이 엔딩 이이 해맑고 행복한 이 뭔가 웃음? 그 미소가 너무 사람을 기분좋게 하는 그런 느낌이 하...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뮤비를 어, 갖게 된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 심심하실 때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뭔가 이 꼬마의 뮤직비디오를 한 번씩 싹 보시고 또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항상 많이 많이 스트리밍 해주시는 거 아시죠? <웃음> 네, 그러면은 오늘 음.. 저와 같이 본이 리액션 영상 또한번한번또 돌려봐 주시고요. 저는 또더 재밌는 컨텐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어 재밌네. 오, 만족스러워. 만들었다고? <목소리도>